2000, 2 0 0리2 0 0스2 0 0받았0 0 0 2 0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컴0스가0 0 2000, 2000, 2 0이0 2000, 2000, 2000, 2000, 2 4번뭐 의미 있어2 2 4살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해0 0 2 0 나중에 한 마흔 살될 때, 그때 미국은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스물네 살때 입었던 거 같아. 네. 아, 근데... 아프리카로 갈 수는 있어 아프리카가 되고, 컬디스가 다를까? 양념으로 그 괜찮다. 허리가 좋아가지고... 아... 야, 여기에 이름이 있고? 그이스스프로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 많이 I'm like y o s e m Sam in the Wild West. I just a r t c u s e it's h a i d s h o t s on sight. I don't do beef. I just lay it to rest. I'm so hungry m b o s a e malicious. On my journey, chasing my riches. I got so many reasons that I gotta make it, so I wake up and I go i m like I'm the mob i y You ain't down with my squad, you can fall back If you never seen greatness, then you bout to witness And you gon' know what you should call that Every song that I been on is a hit like a fallback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tired of waiting.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tired of waiting.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Yeah, I came up straight from the bottom. Put on the gas, yeah, that's the throttle. I get the smashers, I get the bottle. See people mad 'cause I get the m o l e I'm changing lanes in my auto. Get to the bag, i s my motto I'm coming up cause I stay down Drive so hard I can't slow down Nothing was given, it's not a bunch of mud I wrapped it up and now it's a drug If you wanna play, o u l my bluff I'm not gon' pull it if I ain't gon' bust I'm makin' g the movie, cook it up too On the freeway, I got no proof I'm nothing but crack, yeah, that's true I'm bout to win, don't know about you I'm Tired of waitin', g I'm runnin' g out of patience I'm 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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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저번 주 저저번 주까는좀 몸이 안 올랐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관리하면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몸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개막전을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는데 보탬이 그 돼서 또 1라운드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형규랑 지금 매주 연습해서 네. 충분히 자신있고요. 파이팅 해가지고 자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헛받겠지만 개막전 맞춰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슈팅이라든지 체력 같은 부분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서 매년 매년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니폼이 맞춰졌어요, 단복이. 네, 한 네. 먼저 유니폼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고 요 매년 이렇게 유니폼이 좀더 좀 점점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도잘 나온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니다 다 갖춰진 운동이 있 하니까 조금 더 결속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등번호 혹시 몇 번이세요? 등번호 7번이요 7번이요 혹시 뭐 의미가 있나요? 이... 아, 원래는 3대 4만 하고 3번을 달았었는데 아... 이제 철이형, 주장형, 양보의 네. 생일이 7일이라서 음... 1번 <웃음> 제가 이제 매년 이제 23번을 달았었는데 이렇게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그냥 뭐 1번을 그냥 달게 됐습니다 딱히 의미는 없고 제가 원래 운동할 때 11번 달았는데 거다좀더 잘하자 해서 1 2번 달았어요. 1라운드 경기부터 좀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웃음>